안녕하세요. 도치라이프의 도치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제품은 화로대입니다 제가 저번 영상에 작은 우드스톱을 영상을 하나 찍은게 있거든요. 그거는 제가 지금까지 잘 갖고 다니고 사람의 욕심이라는게 끝도 끝도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전 영상에 우드스톱을 쓰면서 가장 불편했던 점 몇가지를 설명을 드렸는데 그거를 또 해소하고자 어, 조금 더큰 제품을 또 구매를 했습니다 이 제품 또 사용을 해봤는데 기존의 우드스토브 같은 경우는 1인이나 2인에서 다니기에는 굉장히 좋은 반면에 이거 같은 경우는 4인까지도 어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준 제품이었어요 벌컨 26 이란 제품인데 이 제품 간단하게 소개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품 구성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보여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망이 들어있고요. 어, 이망 같은 경우는 저번에 제가 우드스톱브 촬영을 하면서 그때 들어있던 망하고 재질이 동일합니다. 굉장히 튼튼하게 생겼고 그 다음에 두껍고 푹신푹신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구매할 때 어, 가방을 또 따로 팔더라고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우드스톱브를 사용을 할때이 망을 굉장히 잘 썼거든요. 굳이 가방이 필요한가? 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따로 가방은 구매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걸로 갖고 다닐 때도 전혀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재받침대가 있는데 이 재받침대 같은 경우는 음, 이렇게 다리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를 재받침대에 끼워주게 되어 있고요. 총 5개를 끼게 되어 있습니다. 끼는 건 굉장히 간단해요. 이렇게 눌러주고 그냥 끼시면 됩니다. 이렇게 다섯 개를 끼면 완성이 된 거고요. 이렇게 놔두고 데크 위에서 사용을 해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제품이 들어있고요. 제품은 조립식입니다. 여기 제일 큰거 하나 있고 그 다음에 파이어링이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렇게 설치를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연료를 넣을 수 있는 통이 들어 있고 안에 이렇게 펠릿망이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 펠릿망을 연료통에다 집어넣고 이 연료통을 이렇게 안에다 집어넣게 됩니다. 그러면은 조립은 이렇게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파이어링을 올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이 파이어링은 불꽃을 모아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좀더 퍼지는 불꽃을 원하신다면 요거는 빼셔도 돼요 그러면 좀더 퍼지는 불꽃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스토브 탑도 별매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는 구매를 하지 않았어요 굳이 그게 필요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우도 스토브를 사용하면서 어, 스토브 탑이라는 게뭐 어떤 음식을 할때 거기다가 무슨 냄비를 올려둔다거나 그럴 때 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저는 우드 스토브를 사용을 하면서 그런 거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굳이 여기다가 뭐 냄비를 올려 둔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불꽃이 워낙 세기 때문에 불 조절이 굉장히 힘듭니다 아마도 고수 분들도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여기다가 음식을 한다는 거는 저는 비추천합니다. 그 다음에 스펙을 좀 살펴보면 은 완전히 조립했을 경우에 직경은 26cm 정도 되고요. 높이는 약 33c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재받침대 다리를 완전히 조립을 하고 이 상태로 재받침대 다리까지 포함하면 약 38cm 정도 됩니다. 높이는. 그리고 패킹 사이즈는 제가 지금 패킹을 하고 한번 사이즈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지금 분해를 해봤는데 보시는 거와 같이 분해 굉장히 쉽습니다. 약 1분도 안 걸려요. 분해하는데 패킹 사이즈 같은 경우는 에 직경이 26cm고요. 높이는 19cm 정도 됩니다. 만약에 들고 다닐 때 사이즈는 이 정도 됩니다. 패킹 사이즈가 그렇게 부담되는 사이즈는 아니에요. 그리고 벌컨 26 같은 경우는 부피는 약 17.5L 정도 들어가고요. 그리고 무게는 약 2.6kg 정도 됩니다. 2.6kg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무거운 무게도 아닙니다. 그리고 용량 같은 경우는 어, 우드스토브 대비해서 약 3배 정도 커졌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질은 스테인레스로 되어 있고요. 0.8T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이 스테인레스는 포스코 제품이라고 설명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캠핑을 다닐 때는 어, 사각형 모양의 화로대를 들고 다녔어요. 아마 예전부터 캠핑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많이들 갖고 다녔던거 이런 거 갖고 다녔는데 이게 단점이 뭐냐면은 무게가 너무 무겁습니다. 약 10kg 이상 되는 무게다 보니까 어뭐 불을 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이게 재 버리러 갈 때는 이거를 완전히 같이 들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재를 한번 버리러 갔다 오면은 완전히 지쳐요. 대신에 장점으로는 위에다가 고기를 굽기는 상당히 좋습니다. 진짜 고기 굽기에는 최적화되어 있어요. 그런데 언젠가부터는 화로대에다가 고기를 안 굽고 그리들에다가 고기를 굽기 시작하니까 는이 제품이 굳이 필요한가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런 2차 연소 화로대를 갖고 다니는데 단지 이제 불먹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죠. 제가 우드스토브를 갖고 다녔는데 우드스토브 지금도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솔캠을 다닐 때는 어, 그걸로 잘 사용하고 있는데 그거의 단점이 또 있죠 너무 작다 보니까 일반 장작을 사용할 수 없다는 거 그게 저한테는 가장 큰 단점이었는데 그래서 아마 제가 구매를 한 것도 그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거는 일반 장작을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보시는 거와 같이 이게 일반 장작이거든요 일반 장작을 넣게 되면 안쪽으로 쏙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장작이 쏙 들어가기 때문에 일반 장작을 태우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2차 연소 화로대의 장점은 제가 별로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연기가 안 난다는 거. 이거는 참 마음에 드는 시스템입니다. 그렇다고 덩치가 큰 솔로 스토브나 그런 유해 스토브들이 좀 많죠. 그런데 또 가격이 진짜 사악합니다. 그거는 진짜 화로대에다가 20만원대, 30만원대를 투자할 가치가 있을까? 그리고 덩치도 커서 패킹 사이즈에도 좀 문제가 있고요. 뭐 차가 진짜 크다 그러면 모를까? 보통 그렇진 않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화로대에다가 그 돈을 쓰느니 차라리 그 돈을 좀 다른데다 쓸것 같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어, 4인이서도 그렇게 작다는 생각은 안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아 가격은 너무 괜찮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거고요 그럼 제가 이거는 일반 장작으로 불을 한번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벌컨26에 불을 붙여봤는데요. 와, 화력 진짜 짱입니다. 진짜 장난 아닙니다. 역시 2차 연소 화로 대답게, 어, 연기는 거의 안 나고요. 그리고 불꽃이 굉장히 이뻐요. 그리고 우드 스톱으로 생각하고 너무 가까이 있으니까 뜨겁습니다. 진짜. 그럼 여기까지 벌컨26 제품을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치라이프에 도치였습니다. 안녕히 계세요.